와 아. 사요사 기억도 <웃음> 그사요제1 2 0시간 넘게 다 내가 VR만 있었으면 돌림 들었다 어 그린 애플상 사 우리 전설의 일상 목소리도 엄청 매력적이 아예 그린 아니, 애플사이 왔어요 우주 대스타 류대박 대박, 대박 그린 애플 와그 유명한 친구 진짜 <웃음> 시상게에이 그 <웃음> <웃음> <수상에 웃음> 여기서 만담을 칠 몰랐어요. 아, 금 생방송 중이에요, 형. <웃음> <웃음> 생방송 중이에요. 이다 <웃음> 아니요. 사랑해 아이 고마워요. 뭐라고요? 와, 이이렇 방송 뭐, 뭐, 중이야. 뭐 중이라고요. <웃음> 제, 제 아이 아, 요 <웃음> <배구도> 같이 한 <웃음> 사이인데. 뭔 소리야? 아니 저런 색만이 진짜 좋다니까 아못 이겨 어, 절대 못 이겨 저런 사람 저희 이제 에디프님이 아, 있는데 씨. 시청자가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요 난 물론 저기 저뜻 분하고 그린애플 상이 목소리 좋죠 어. 아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저는 목소리 안 좋았어요 아이 좋던데 아닌데 다, 어 다들 어. 목소리 좋대요 그리고 부럽다 내 목소리 안 좋은데요? 아, 좋은데? 어? <웃음> 아씨저기감가는것 같다 안 좋은데?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응 그린애플 선도 진짜 좋고 외롭적이였고 아 저기. 그래요? 예아 어, 그, 네. 아, 뭐. 아까 개 좋아했던 거 델라 나 모르겠다 잘아시켜서 모르는데 아아어아아 <웃음> 네, 수, 아, 오, 뭐, <웃음> 어, 됐어. 전기 감돈다. 어떡하지? 완전 계속. 와. 와. 안어요 오졌다. 아. 우리 요목의 달인 사연 월사 님, 사연님이. 하이요, 하요. 좋을 거다요이요 대박이에요. 둘다 좋아해 목소리. 맞아요. 사연님은 그리고 아직 어리시잖아요. 에, 에, 에, 예. 어, 맛있는 맛은 16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중반입니다. 어? 그러은 저는 이제 20대 중반 다가가고 있는 24살입니다. 뭐요 어? 저랑 동갑스네요? 어? 어? 아. 동갑 아. 네. 어머나?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거예요? 으음... <웃음> 저 <저도> 다른 남자랑 사귀는 <웃음> 거예요? 허해? 허허허허 이거 뭐지 허해? 허 어. 허해? 허해? 허 저를 탐하 s 려고말해 s Tomas, 탐한다 a s Tomas, Tomas, Tomas, Tomas, t o m a 아, Tomas, t 아요 a s t o 귀엽 s t o m a 아, Tomas, Tomas, t o m a <웃음> 아, 잘 되는 데? 잘 되는 데? 아, 그래요? 저잘 되는 데? 잘되아그 되는 저잘되잘되 데? 그 되는 데? 되는 그잘되 되는 잘 되는 잘 되는 데? 는 데? 는 데? 는 데? 잘 되는 데? 잘 되는 데? 잘되아 데? 잘 되는 데? 잘 아이 너무 좋아요? 응. 오빠 3이요어문나 여자예요. 맞아요, 사연이 <놀람> 여자예요. 사실 말하기 싫는데 맞아요, 사연이 여자예요. 뭔가 말해야 될것 같아서 음. 말합니다. 맞아요, 사연이 여자예요. 어. <놀람> 어. 이거 <놀람> 상관없나 어. <놀람> 어. 아니, 너무하면 그렇다. 너무하면 신음소리, 아하, 노란다치. 노랑딱지 다가와요 도리 꿀다꿀다토리 도리 꿀떡 꿀다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딸이 거또 하나 더두개따 볼까? 네, 아두개두개따 보자 한번 그래 한번잡 잡폭을 해 보자 요즘 이제 유튜브에 여기 올라가는 게 여기 이제 반응이 저 덜했는데 어쩔 수 없지. 제목, 식빵이에 더빙 그린애플. 안녕 고민이 있다. 식빵이 좋아하는데 너무 부신해서 희연하실 거 없다. 어떡하지? 아아... <목소리도> 아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오빠. 아 오빠. 호아! <웃음> 호아! 너무, 너무 귀여워요. 왓타시는 카와이나이 카코이 됐어요 카카. 카 아, 사유산? 죽은거 아... 타시 사유산? 사유나라데스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직살아죽은안 죽었어 다행이다난너 죽은 줄 알았던 너아무아여워서 <웃음> 죽을 아같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응응응 아니, 아니, 아니, 아사이 왜냐면 애기가 더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와요하바와아아 고등어 보다 참치가 제일 좋아요. 양양이는 아, 아, 참치패션도 좋아하고 양양이는 해도 좋아해요. 양양양양 <웃음> 뭐살도 <사려산도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빤드사리이빤요 어, 아, 드저사요요 빤드저리요. 빤드저리요. 빤드저요 왜? 드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드저� 있따다 있다 따다 있다 애플이 없다. 있다 애이 이따, 다따다따이 이따, 프리이다이프리따이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아따네따이 이따, 이요 이따, 이따, 이따, 이이귀이워 이따, 토깽이토이이 이따, 이따, 이따, 와이여 인사해야지 안돼 인사해야지 부끄러워 안돼 인사를 해야지 토깽가 인사해야지 부끄럽대요 하냐 하냐 어 사유성 왜그래아 너무 귀여워요 와다신 가위장나이 와다신 가꼬이 됐어요. <웃음> 방향에는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웃음> 아닌가? 도리도리 도리 아니야? 음, 그념 붓지 사유나요? 데스크?